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이제 2023년, 그쵸, 이제 3월이 넘어가잖아요.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봄에 결혼식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쯤부터 결혼식 준비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결혼식이 완벽했으면 좋겠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분또두 번째는 결혼식장에서는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완벽했으면 하는 부류는 어떠냐면요 아무래도 결혼식 전에 하고 있는 웨딩 촬영까지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결혼식 전 촬영은 한 6에서 9개월 전에 하는 게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도 두 번에 나눠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 실외 촬영, 촬영 이렇게 나눠서 찍는 게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야외 촬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따뜻해질 쯤에 이렇게 좀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웨딩을 하는 그런 이렇게 플랜을 세우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완벽했으면 하는 부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나이대까지만 해도 한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7, 28, 진짜 30을 넘기지 않는 그리고 약간 9수 결혼식을 약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거의 28쯤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40대 중반 아니면 초반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은 어떤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냐면 이런 눈밑 꺼짐이라든지 볼 처짐이라든지 팔자주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신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좀 완벽하게 준비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부터 플랜을 세워요 내가 언제부터 어떤 시술을 해서 웨딩 촬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웨딩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리프팅 먼저는 뿌띠 이런 시술이 되겠고 한 20대 후반부터는 아무래도 색소가 두드러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미라는 게 막상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한 20대 후반부터 기미가 두드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색소치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한세 가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카테고리를 결혼식 전한 9개월부터 시술을 하시는 것 같고 한 리프팅 시술을 9개월 동안 한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뭐 뿌띠라든지 예를 들면 뭐 베이비 콜라겐 하기도 하고 필러를 하시기도 하고 보톡스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결혼식 전에 미리 한번 해봐요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혼식 전에 딱 어울리는 시술들을 막판 스타트 한 2개월 전에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 촬영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포토샵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식에 예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 전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시고 결혼하기 한 1개월 전에 는 거의 마무리를 짓는 편이에요. 그리고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도 당장보다도 한 4주쯤부터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전에 시술을 끝내고 어 막상 1개월 전쯤에는 사실 그때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드름이 나지 않게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한한달 전쯤에는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은근히 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때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땐 오히려 약간 좀 여드름이 생기면 색소치료 여드름이 나지 않게끔 피부 컨디션 재생 이런 것에 훨씬 더 포커싱 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막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부관리라든지 아니면 리쥬란이라든지 그리고 또 약간 색소가 있다고 라 하면 xlv 이런 시술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정말 마지막 2주 이때 되면은 그냥 피부관리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고 여드름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고 그때 이제 정말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에 도움을 써서 여드름을 최대한 눌러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서 어 예식장에 들어가는 게어 루트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환자분들을 준비해드리고 를 있습니다 아어 정리가 됐을까요? <웃음> 그래서 내가 언제쯤부터 어 결혼 준비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1년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난 어떤 부류인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전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